이렇게 전교 꼴등을 하던 사람이 자동차 디자이너로 대기업에서 인턴십이라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주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카메라로 인사를 드립니다. 쉬는 동안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를 많이 해서 인턴십을 다시 찾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죠 최종 결정이 나고 나서 저는 5월 중순부터 독일의 리셀스하임이라는 도시의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디자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독일까지 나왔는데 결국에 들어가는 것이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어, 많은 한국분들이랑 일을 하게 되고, 독일에 있으면 아무래도 되게 국제적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더 외국적인 마인드를 외국적인 마인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더 현대 독일 기술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전교 380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 등수가 보통 대부분 320에서 340등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하위권에서 놀고 있었고 반에서는 뭐 대부분 뭐 꼴찌 아니면 꼴찌 바로 앞 이런 거였어요 뭐 자랑이라고 그죠 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만 타는 걸 좋아하고 장난감도 무조건 자동차를 좋아했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뭐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를 선물을 받아서 레이싱 게임을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이제 포토샵이란 걸 다운받아 봤어요. 그래서 포토샵 7.0 버전이었는데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막그 스크린샷 안에서 막 헤드라이트 색깔도 바꿔보고 휠도 바꿔보고 차를 낮춰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비주얼적으로 막 튜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포토샵으로 처음으로 해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막아 여기서 튜닝할 때이 제품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이 범퍼가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이제 가정선생님이자 담임선생님인 선생님께서 이제 나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확고한 꿈이 있었고 거의 반 친구 중에 대부분이 꿈이 없었고 좋아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저 혼자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죠. 다른 학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 친구는 평소에 뭐 하는 행실이나 뭐 공부하는 걸 봤을 때좀 성공할 수 없겠죠 어떻게 했서든지 디자이너가 되려면 뭐 수학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너는 안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큰 충격을 받았다기 보다는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아저 선생님한테 내가 한 10년 뒤엔 뭘 하고 있을지 이런 걸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미 늦었죠 이미 공부는 손을 놓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유일하게 이제 할수 있는 게 그림을 그리는 거였고 그래도 반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미술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잖아요 제가 그때 살던 지역이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고등학교를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은 되게 퀄리티가 낮은 고등학교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본 대안이 이제 제가 사는 지방에 바로 옆에 이제 예술 고등학교가 있었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예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예술 고등학교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성적 관련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저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 말은 이제 내신 관리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내신 점수가 오르니까 그 점수로 대학의 수시에 지원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일단 관심이 자동차 밖에 없었고 그림은 이제 열심히 그렸고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적 관리가 안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먹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디자이너의 디도 못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디자이너의 문턱까지 갈 수는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좀 해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게 최대한 큰 발전의 요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섰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마쳤을 때였고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어, 다시 공부를 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됐죠. 중간고사를 한 두, 세달 남았을 무렵에 반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혹시 지금 필기한 거나 이런 걸 조금 보여줄 수 있냐고. 그런데그 친구가 이제 매몰차게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하고 나서 이제 반에서 이제 좀 인기가 있고 재밌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가서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이제 그 친구한테 거는 아, 바로 하면서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경쟁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OK, 이게 경쟁이라면 그 경쟁에 참가해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내주신 프린터물과 교과서 위주로 그냥 계속 그거를 거의 한1 0 0번은 넘게 줄을 그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 모든 프린터물을 다 외웠, 외웠었고 문제를 보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막다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선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느낌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가치점을 해보니까 그날 첫 시험에 국어가 100점이었고 사회문화가 92점이었고 한국지리가 98점이었어요 아마도 그때 반에서 제일 잘 쳤던 친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잘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매번 이제 뒷자리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선생님들도 뭐 커닝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고 본격적으로 내신 관리를 막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내신 점수가 그래도 1학년 때막 쳤던 것들을 다 커버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찌저찌 지방권 대학 몇, 곳몇 군데와 수도권 대학 몇 군데를 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지방권 대학은 다 떨어지고 딱 유일한 그 수도권 대학에 딱 합격을 하게 돼서 아무튼 어찌됐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들어가게 된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던 게 일단은 서울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매번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나름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보면은 노르웨이에서 온 노르웨이 인 교수님도 있었고 그 교수님이 이제 보통 그런 창의적인 영역을 많이 담당을 하셨고요 이제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수업을 하면서 아 이게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외국계 기업의 인턴십을 나가게 돼서 이제 서울에 계속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다양한 외국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인턴십에서 만났던 학생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 대학인 ACCD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Art Center of College라는 학교인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아, 독일에 있는 포르트타임 대학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 비하면 그리고 다른 이제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쪽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학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독일어를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군대에서 2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해외 파병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의 근 1년 동안 해외 파병을 다녀오면서 그 UN에서 주는 월급을 다 모았고 그래서 약 1,300에서 1,400여만 원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처음 유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유학에 나와서 이제 어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어학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5개월 정도 최종적으로 준비를 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고 그게 포르차임 대학교예요. 그래서 포르차임에서 최종 합격을 하고 2017년 1월에 시작을 하느냐, 18년 1월에 시작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좀 다른 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서 2018년 1월에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 1월에 대학을 등록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게 이제 바딘 뷰르텐베르크에서 새로운 법규를 만들면서 비유권 학생들은 이제 학비를 내라 이제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이하 선의 돈을 내라라고 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포르차임에 공부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합격하고 등록을 했지만 이제 중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열받아서 학교를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미넨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교 꼴등을 하다시피 하더라도 결국엔 대기업 인턴십으로 갈수 있는 거는 학교에서 얼마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었느냐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성향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뭐 자동차 디자이너로 어디 회사에 취직을 했다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디자이너 인턴십을 대기업 현대자동차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교 꼴등을 하던 사람이 그래도 자동차 디자이너로 대기업에서 인턴십이라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독일 유학에 관한 영상에서 막 남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게뭐 너는 실패할 거야 독일 유학 힘들어 그냥 시작하기 전에 포기해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 겁을 먹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그 가정선생님. 그리고 주변에서 이 제가 제 대학교 다닐 때 자동차 어려워 빨리 포기하고 그냥 산업 디자이너로 해뭐 이런 얘기 자동차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야그 대기업에 자동차 디자이너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빨리 포기해 넌안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오기를 만들게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절대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랑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가. 그리고 내 아들이나 내 자녀가 확고한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은 야 그거 어려워 그거 될것 같아? 뭐 그런 건 수학 잘해야 되고 과학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열심히 공부해 너 지금 공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될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보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 네가 꿈이 있다면 할수 있을 기다 그러니까는 아빠는 네돈 걱정 안 하게 돈 열심히 벌어갖고 공부 끝날 때까지 돈다 내줄게 네가 꿈이 있는 한 열심히 달려라 그러면 아빠는 뒤에서 너를 계속 서포트해주는 사람으로 살수 있을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을 그게 진짜 저한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멋있는 말이었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믿음 그리고 내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설사 그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 목표 지점에 비슷한 지점에라도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깊은 내면의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 그냥 빨리 돈이나 벌까라는 그 약간 악마의 속삭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이제 우연찮게도 이런 악마의 속삭임을 없애준 게 코로나거든요. 그 기회로 인해서 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어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디자인 스튜디오에 그래도 발은 들여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기회가 돼버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디자이너를 하는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두 번째 목표에 이제 최대한 근접해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나아갈 방향을 계속 잡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할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너무 좋았고 이제는 정말 제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이나마 이루었기 때문에 아 요새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어 이루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소통하는 것들을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